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필라테스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 가 왔길래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안 받는데 혹시 몰라서 받았어요. 근데 왠 여성분이신 거야? 어어여세요 혹시 윤댕님이시냐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 제가 어,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 제가 그 허비씨 허비씨 대표 대표님이신 거예요. 허비씨 그제 잠옷 있죠? 반응 올려서 말씀. 하 어머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아니 제가 <웃음> 너무 귀여우셔서 랩드레스가 갑자기 트래픽이 너무 증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품절이 됐는데 그거 언제 다시 오더를 하는지 자꾸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너무 실례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고객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랩드레스가 갑자기 인기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대 그랬더니 그분이 아 윤딕님 유튜브에서 그게 올라와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어,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정말 뭐 엄청 잘하는 그런 디자이너도 아닌데 제가 이걸 만들려고 맨날 입어보고 입어보고 하면서 그렇게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막 붙여보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디테일들을 아니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피치하셔가지고 하나 그 하나하나 말씀해주시는지 정말 감동받아서 울뻔했어요 이러시면서 <웃음> 아니 근데 정말 어 윤댕님이 입으셔서 너무 우리 모델보다 예쁘시더라고요 <웃음> 그러면서. 아니요, 에 저는 덕분에 너무 마음에 드는 인생 잠옷을 만나서, 어,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제가 너무, 어, 자랑하고 싶은데 막뭐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를 써도 될지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아닌데 어, 너무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실례인데, 어, 어떡하지? 아,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전화드렸지. 그래서 본부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전화드렸죠. 아, 네, 쓰셔도 돼요. 사진이라든지 링크라든지 쓰셔도 된다. 이렇게. 그러시면서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게그 위에랑 밑에 그 핑크색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까만색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운데그 핑크색을 하나 보내주신대요. 제가 원래 협찬 안 받거든요. 왜냐면 협찬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자옷은 제가 입어보고 너무 좋으니까아 제가 협찬 같은 잘안안 안 받는데 제가 입어보고 너무 좋았으니까 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웃음> 그래서 조만간에 그 핑크색을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안 그래도 그 까만색을 오늘 방송에서 포에 할까 그랬는데 짜잔 잘 보이시나요? 오늘 편해보 이죠. 이게 블랙이에요, 블랙.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실 약간 나팔처럼 이 끝에가 소매가 들었을 때도. 이게 살짝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싹 들어간 느낌인 거 근데 둘다 실제가 더 예뻐요 캠보다